자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아이, 자, 2번이네요. 아이, 에, 이누이 에사오 야리마시타. 개한테 어, 어, 사료를 주었습니다. 어, 자 야리마시타는 기본형 야르죠. 어, 어, 뭐 주다죠. 주다. 어, 아게르란 똑같은데 에, 동물이라든지 에, 식물에 에, 뭔가 어, 물을 주거나 사료를 주때 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근데, 자, 어, 아게르 몰아우 그레르 굉장히 좀 헷갈리는 문제인데 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다죠. 주다로 해석되는 음, 어, 아게르 하고 그레르 어떻게 구별해서 쓰냐가 문제가 되는데 어, 자, 기본적으로 어, 그레르는 누군가가 어, 와타시, 어, 나에게 주었을 때 그레르를 씁니다. 내가 어, 네? 어, 남에게 뭔가를줄 때는 아게르죠, 아게르를 음, 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ヌ니 에사오 개한테 어, 사료를 준 거죠. 어, 누가 줬습니까? 내가 줬죠. 어, 그러니까 아게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게르가 아니라 야르죠. 음. 자, 번, 일번 모라이마시다는 받았습니다. 어, 자, 번, 이따다키마시다는 모라 이다다크죠 기본형 모라우에 겸양어 어, 어, 어, 자기를 낮, 낮춰서 어, 말하는 거, 받았다고 할때 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음, 4번이네요. 今週はいい天気が続くでしょう. 네. 이번 주는 좋은 날씨가 계속, 음, 계속 될 것이다. 음. 계속 갈 것이다. 응. 자, 어, 대쇼는 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응. 뭐뭐일 것이다. 뭐뭐겠죠. 응. 어, 뭐, 주로 뭐, 일기에 보 같은 데서, 에 어, 아시다와 하렐르 대쇼. 응. 하렐르말그 것이다. 말그 것이죠. 말겠죠. 하렐르 대쇼. 그런 식으로. 明日は雨でしょ雨が降るでしょ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지だす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を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ただ 昨日連絡したからきっと来るはずですじゃはずですはずだうんあと文が来が 있을 때じあえいる것이다いるでしみえ、え、るだ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えあああああああえ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연락했다는 근거가 있죠. 어, 그러니까 꼭올 것이 올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이거 근거가 있으니까 하즈 데스르씁니다 어, 어, 그러니까 킷또 하즈 데스 이런 거 어, 같이 예,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웃음> 2 번이네요. 소라오 <웃음> 도브 유메오 미마시다 하늘을 어, 날른 나는 음, 금을구웠습니다 어, 유메오 미르. 금을끄다 어, 유메오 미르죠. 음. 자, 하늘을 날른 음, 나는 금을꾸니까 아, 오죠. 어, 어. 어, 만약에 보기 중에 데가 있으면 서라데 더부 유미 하늘에서 어, 응, 대도 전답이 되지만 음, 여기 없으니까 아, 2번이 전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전답은 2번이네요. 하이. 시っ이り어 음. 막 어, 떻게뭐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음, "더 빠로 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 전신 차려.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지만은 음, 어, 명령형입니다. 어, 명령형. 음, 자, 명령형 만드는 법인데요. 어, 1그룹 동사. 이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난으로 바꿉니다. 이 그룹은 음, 르 되고 로르 붙입니다. 음. 아, 그리고 스르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시로가 되고 그룹 코이가 됩니다. 음. 자, 아, 몇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아시다노 아츠마리는 どこ에 行けばいいです か? 음. 내일 의 내일 모임은 아츠마리가 모임이죠? 모임. 아つ마루 하면 모이다 아つ마리 모임 모임은 어디에 가면 좋습니까 어. 어. 자 이,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바이데스카 어. 뭐뭐 하면 좋습니까 어. 예를 들어 어, 메시에 가면 좋습니까 어. 난지니 이케바 이이데스카 음. 이런식으로 음. 쓰긴 합니다 자, 7번,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음, 1번이네요. 아시다와 네. 絶対に遅れるなと言われました. 내일은 음, 절대로 어, 늦지 말라고, 어, 늦지 마라고 어 言われました. 아, 들었습니다. 어, 그렇죠? 어, 야, 이거는 이유, 음, 말하다의 수동이니까, 마, 마, 어, 들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음, 자, 내일은 절대로 어, 늦지마 어. 어, 자 이건 금지의 명령이죠 금지의 표현 이건 간단합니다 그냥 기본형에다가 나를 붙이면 됩니다 어. 일그룹 동사 이그나 가지마 음. 미르나 보지마 쓰르나 어. 어, 어. 하지마 크르나 어. 오지마 어. 음. 자, 8번 문제. 私の先生, 음. 전답은 센세... 어, 3번이네요. 私の先生도쿄京の出身다そうです 음. 나의 선생님은 동견출신이라고 합니다. 자,そうだ. そうだ죠. そうだ는 두개 있습니다. 어, 전문의 소다. 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소다. 하고, 얀테의 소다. 어, 어, 두개 있는데, 자 이거는 들은 이야기. 동년 출신이다. 뭐 들은 거죠? 어, 그걸 전달할 때 전달하는 거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데, 막 접속의 문제죠. 어, 면사가 올 때는 다소다가 어, 됩니다. 어, 예를 들어, 아노 히토와 세이 다소다. 저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 면사가 올 때는 다가 빠지면 안 됩니다. 어. 두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は이 <힘을> 커피를 주세요. 김무라 は私 음. アイスティーにします 그러니까 조모네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음, 아, 커피를 주세요. 이렇게 조모네게 얘기하고 같이 온 김무라상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 김무라 씨는요? 음, 그러면 김무라 씨가 아, 아, 나는 나는 아이스 티로 할게요. 하겠습니다. 어, 아이스 티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 모모니 する 모모로 하다 그러니까 IST로 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음. 자 마지막 문제 음, 정답은 2번이네요 아이. 에, 고아가를 고드모니そんな話を してはいけません요 어,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요라는 음, 거죠. 음. 자 어, 문제가 되는 것은 어, 무섭다. 무섭다. 어, 여기 있네. 예, 일본 고아이가 무섭다입니다. 아, 근데 무서워하는죠. 무서워하는, 무서워하는 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를 음. 마, 어, 이 대고 가르 붙입니다. 고아가루 고도모. 막이 표현사 같은 경우에는 경우는 예를 들어 어, 사무가루 추워하다. 라든지, 음, 마 이런 식으로 이를 떼고 가루를 붙이면 뭐뭐하다가 되 거죠. 어,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음. 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